안녕하세요. 주시 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3월 2일 이슈 테마 체크해볼게요. 오전장에는 리튬, 2차전지, 폐배터리 관련주가 주도하는 흐름이었고 오후 장에도 역시 2차전지와 폐배터리, 그리고 전구체 배터리 관련주가 주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당일 누적 기준입니다. 1위 성일하이텍, 2위 금량, 3위 나무기술, 4위 에코프로, 5위 미래컴퍼니 순으로 순위에 올랐습니다 3월 2일 특징주는 로봇, 저출생, 제약, 폐배터리, 그리고 전구체 배터리 2차전지, 인공지능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로봇 관련주입니다 삼성이 840조원에 달하는 헬스케어 로봇 시장에 m a 의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으로 로봇 관련주들 상승 나왔습니다 디알텍 미래컴퍼니는 상한가 마감했고 큐렉소와 다물 멀티미디어 크게 상승 나왔네요 디알텍은 삼성이랑 무선 충전 디텍터를 공동 개발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미래컴퍼니는 헬스케어 로봇 생산 기업으로 부각 그리고 삼성이 직접 찾는 기업으로 알려지면서 28일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가져왔습니다 디알텍 차트 보겠습니다 역돌초 자리에서 5일선 회복하면서 상승 나왔습니다. 역돌초 상승 타점 공부하세요. 미래컴퍼니는 2월 28일 상한가 13% 상승 추천주였고 2일 만에 50% 큰 상승 나와주었습니다. 미래컴퍼니 역시 월봉 역돌초 상승입니다. 역돌초 타점 복습하세요. 큐렉소는 의료 로봇 사업 기대감이 지속되었습니다. 큐렉소는 정형외과 수술 로봇, 재활 치료 로봇과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기업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대면하고 자동형 인공관절 수술 로봇을 직접 시연했다는 28일 뉴스로 상승 나왔습니다. 다물멀티 미디어는 MWC에서 삼성전자가 4족 보행 로봇 업체 고스트 로보틱스의 로봇을 소개한 영향으로 상승했습니다. 다물멀티 미디어를 인수한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는 미국의 4족 보행 로봇 업체인 고스트 로보틱스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스트 로보틱스와의 협업 가능성이 나오면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다음 저출생 관련지입니다. 중국 양회 개막을 앞두고 주요 관심사가 인구 대책 관련한 내용이라 그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중국 양회는 3월 4일 개막되니깐 일정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윤 대통령이 3월 중순에 저출산 고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로 꿈비가 상한가 마감했고 메디앙스가 오늘 제일 크게 상승했네요. 그리고 제로투세븐 아가방컴퍼니도 조금씩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꿈비는 하루만에 16% 상승 이후 추세 지켜주면서 상한가 가져왔네요. 34% 상승입니다. 메디앙스는 재무 쓰레기라 호재 구간에서 크게 갈수 있다 했었고 60% 상승했습니다. 초보들은 메디앙스 같은 건 무시하시고 제로투나 아가방으로 수익 내는 게 좋겠죠.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무료 추천주였고 제로투세은 23%에서 26% 상승. 아가방 컴퍼니는 13%에서 18% 상승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출생 관련주는 3월 4일과 3월 중순 외로도 8월에도 일정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8월에 인구 위기 대응 대책 및 총선 공약을 발굴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정부는 폐배터리 재활용 등 재자원화 관련 기술을 신성장 원천 기술에 포함하고 세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재자원화 기술 개발 지원을 선언한 만큼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4일에 핵심 원자재법 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순환 경제 시스템 강화와 핵심 광물의 역내 조달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 요건 등이 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관련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관련주로 성일하이텍, 세비캠, 코스모화학, 알톤스포츠, m p c 우 mpc 등 상승 나왔습니다. 알톤스포츠는 현재 TRS의 2차전지 신소재 원재료 수급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사업에 진출했고, 향후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진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강산업은 2050년까지 세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600조원대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한 사실이 부각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세비캠은 프리미엄 중장기 1월 추천주였고 최대 85% 상승했습니다. 원래는 미공개 종목이었는데 오늘 더 올라와서 공개가 되었네요. 세비캠은 9월 5일에 반토막 나면 중장기 관심 가져라 언급 있었고, 1월 26일에 세비캠 중장기 목표가를 13만원으로 제시했고, 루닛을 세비캠에 대입해서 크게 먹자. 성일 하이텍도 똑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언급드렸습니다. 세비캠 여기에서 이제 반토막 나면 관심 가져라 했었고, 반토막 이후에 역배열 끊어낼 때 여기에서 추천드렸습니다. 세비캠 역돌초에서 정석 추천 타점 복습하시고요. 성일아이텍도 역시 역돌초에서 정석 추천 드렸고 80% 상승 나왔습니다. 다음은 제약 화장품 관련주 개별 강세입니다. 차백신 연구소는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수팀과 안희정 분당차병원 교수가 암세포만 골라내서 공격하는 스마트 면역세포 치료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으로 상승했습니다 i q 큐어는 기존 뉴스인 치매를 치료하는 도네페질 성분의 패치제 도네리온 패치를 타이완과 태국에 기술 수출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다음 라파스입니다 라파스는 세계 최초 여드름 치료용 미국 OTC 의약품 마이크로 니들 패치를 첫 출하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이번에 출하된 제품은 세계 최초로 여드름 치료 적응증을 갖는 OTC 의약품으로 미국에서 4월에 론칭할 예정이고 회사 측은 효능과 안정성 그리고 시장성이 화장품으로 이미 검증되어서 시장에서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다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최근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를 방문해서 전고체 배터리 생산용 설비를 둘러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는 파일럿 라인은 상반기에 완공된다고 하는데요. 삼성 SDI의 배터리 초격차 전략의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28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EV 첨단 소재는 전기차 배터리용 FPCB 물량을 신규 공급한다는 소식에 상승했고 미코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로 주목받는 고체 전해질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 준공이 임박하면서 삼성전자가 미코의 주요 고객사인 만큼 삼성전자의 전고체 배터리 사업이 확대될 시 수혜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2차전지 4대 핵심 소재 시장이 2030년에는 19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코스모화학, JO, 테이펙스, 코이즈, 아모그린텍 외로도 많은 종목들이 상승했네요. JO는 2006년 국내 최초로 CNT를 양산하는 데 성공했고, 2025년까지 연간 5 0 0 0 톤의 생산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탑재 차종 증가, 차량당 탑재량 증가 등의 요인으로 시장 성장률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테이펙스는 2차전지 성장 기대감 속에 테이프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기차용 2차전지 성장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동, 공구, 배터리용 테이프가 핵심 수익원이자 성장 동력이고 테이펙스가 숨은 보석이라는 평가도 있다고 하네요. 코이즈는 지난해 말에 2차전지 양극재용 나노산화 알루미나의 개발을 마쳤고 주요 고객사의 양산 승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승인이 될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소재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서 이 소식으로 상승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이고 에코프로는 재추천 120%, 기존 추천 400% 상승입니다. 에코프로 b m 은재추천 50% 기존 추천 120% 상승입니다. 사치님의 에코프로 1억 수익 축하드립니다. 다음 인공지능 관련주입니다. 챗봇 관련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소프트센 우, 소프트센, 린드먼 아시아, 셀바스 헬스케어, 브리지텍 외 많은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소프트센은 중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텐센트가 챗봇과 같은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팀을 설립했다는 소식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소프트센이 지난 2020년에 인수한 텐클라우드는 모바일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텐센트의 주요 사업 파트너사로 알려져 있어서 그 내용이 부각되었습니다 기사에 보면 바이두 관련 일정도 나와 있는데요 바이두 어니봇은 다음 달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월 16일 출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정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c l a 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 분석 신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조만간 출시를 앞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28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나왔습니다. 다음 KT그룹주입니다. 28일 언론에 따르면 KT가 MWC에서 로봇 메이커스 플랫폼과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새롭게 선보인 것으로 전해졌고 필리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필리핀 DX 사업개발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지속으로 KT 그룹 주인 브리지텍, KTIS 플레이디웨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강세 종목들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성 신약은 주당 2만원 배당 및 주식 분할 결정으로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휴맥스 홀딩스는 전기차 충전 시장 확대 기대감 지속으로 오늘도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샘은 공개 매수 결정 소식으로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리오의 3월 2일 장중 특징주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